36년간의 일본의 강제 점령 기간 동안 일본에 협력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정치가 늘 회색 침략 앞에 맞서 날아야 써네 지야하는 것이 리 인원을 이를 바라보니 화려주연 짓을 하네 첫째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하고 세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았거나 제국이와 대었거나독립운동가를 살상밖에 한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세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 밖에 반민족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동안 국민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천부를 몰수한다 두번 다시 반민족 행위로 우리 민족의 해를 끼친 자가 없도록 진일과 애일을 찾아내어 모두 처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 반역 세력 진일파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을사오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그보다 더한 매국론은 없습니다. 그로소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해서 고종 황제에게 조약체계를 강요하며 찬성시킨 그 을사오적을 먼저 처벌합시다. 박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동산 공부 대신 권중현, 그 을사오적과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을 위해 온몸을 바친 친일단체인 일진의 소속 송병준, 이용구, 유학주를 잡아야 해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나라 이에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민특위법으로친일할잡아 모두 색출하시오 일제잔재를 성산하고서 조명하겠습니다 지니파리색 출해야 Thank mm -hmm. you. 이렇게 죄상을 폭로하는 고발장이 수도 없이 송달되어 왔는데 너 이래도 거짓말 할 거야? 어이 참네 아니,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난 서영준이 아니라 김영복이요 이젠 네 아버지 성도 팔아먹냐? 어? 너 독립투사이신 정만석 지사할지? 모릅니다, 이 자식이 그 고발장 좀 주세요 아 어, 네. 똑바로 봐 너한테 고문당에 돌아가신 정만석 지사 어머님이 이거 다 고발하신 거야? 너 이래도 거짓말 할 거야? <웃음> 아니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죄 없는 사람 협박 그만하시죠 이 자식이 진짜! 그건 내가 할 소리요 아니 조사관님 이 민주국가에서 이래도 민주국가! 되는 겁 민주국가! 야이 자식아! 니가 고등과 영사 악질분자, 고문기, 서영준이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난이 아니라 김영복이야! 생사람 잡지 말고 어서 날 서영준 얻었어! 부장님! 부자, 부장님! 서영준! 시덕균! 부장님! 부장님 신청하십시오! 네가 수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숨어지낸다고 내가 널못 잡을 것 같아! 따라다와! 아, 진짜하세요 부장님! 너, 너, 이놈은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말겠어! 부장님! 니놈을 네 반민특이법으로 쳐다라고 말겠다! 따라다와! 인간만서 세용지 말하더니 서영준 저놈에게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자 일들 합시다 서영준 같은 놈들 다 잡아드려야지 그럼노독술전 음. 수사과정을 비롯해서 서영준까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네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민특위를더 이상 두고 볼수만 없겠어 각각께서는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셨죠 좋아 이번 기회에 그반민특위 무리를 조금 빨갱이로 몰아서 아주 그 싹을 뽑아버리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가? 독립군 때려잡고 재물들 긁어모아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는데 <웃음> 감히 반민특위 따위한테 부귀영화를 빼앗길 수 없지 않겠는가? 민족 지도자건 누구건 상관없어. 폭력 협박 암살. 반민특위를 대산시켜버리겠습니다 모두를 빨갱이로 몰아 국회건 반민특위건 우리와 반대되는 놈들은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야 우리와 반대 반대되는... 신의 발을 잡아도 문제가 되도록 특별재판부를 압박하는 거야. 아민특위를 습격해서 경제를 잡아드립시다 내목은 무리한 검거와 권력 갱사로 시안을 불안하게 <웃음> <웃음> <웃음> 만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세머리야! 손들어! 너희들을 체포한다. 뭐하는거야? 거야? 손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청을 들이메고 있는거야?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사고어 가. 발 벌려 움직여! <웃음> 중부서장님! <웃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싹 저희 새끼야! 반민특위 조사관 탈을 쓰고 남조선에서 간첩 활동하고 있는 것다 알아 이 빨갱이 새끼들 연장이다 너희들을 체포한다 지금부터 반민특위의 모든 것을 압수한다 안됩니다 뭐야 뒤방 네. 뒤방 저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 김상덕 위원장 노덕술과 서영주는 나라를 위해 여긴 있을 기술자들이니 긴급 석방하라는 대통령 카카의 명령이요 아니, 그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의 경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과 기술이 신생 대한민국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오래 살고 싶으면 그입 닥치고 조용히 하시오 <웃음> 당장 나가지 못해! 에이 <웃음> 김상돈! 안 그래도 국회 뿌락지 사건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데 반민특위에 말갱이 새끼들이 가득하다라는 정보가 아, 있어 소장님! 이 옆집 같은 새끼들아 일제시대 때도 독립군 때려뒀던 진내 경찰직 했던 놈들이 대한민국의 경찰의 유지를 다작 가더니만, 이젠 반민특위까지 습격한단 말이냐? 이런 네, 역적 같지만! 나... <웃음> 지금부터 반항하는 새끼들은 전부 빠이다 모두 연행해! 어. 이 보세요, 김태선 씨! 어떻게 국립 경찰이 헌법 기관인 장소에서 특기를 강점하고 직원을 불법으로 체포합니까? 이게 대체 어디 나라 법이야? 어느 나라 법? <웃음> 이봐, 이봐! 도대체. 민주가 화 무엇이란 말인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목소리> 어떻게 이거 수있는이일제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일경찰 반민거 이거 아니야? 이거 경찰들한테 매를 맞고 끌려다니네 이것이 민주화인가 이것이 민주화인가 <웃음> 제수된 지인 경찰들 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 택탄를 하겠다며 발주해 주는 나라 민주주의가 웬 말인가 민주주의가 웬 말인가 우리의 죄랑은 빼앗긴 나라 대찾은 죄밖에 없어 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법률 제3호로 제정되어 그해 10월부터 진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진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국가정의인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진일경찰의 6 6특경대습격사 백범 김구의 암살과 새로운 반민특위법의 제정으로 1949년 6월에 해체되고 말았다단한 명의 진일파도 처벌하지 못한지 진일 세력에 의해 반민특위 그렇게 와해되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해낸 것까지 안되는 일들까지 이렇게 되돌리고 내 죽어서, 내 죽어서 순국선열들을 어찌할 수 있? 이니다 흑균이랑 형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어디서? 내가에서 물고기 잡았다고 빨리 오래 또 모두 옷이 다 젖었겠네? 둘이서 발가벗고 모닥불에 옷 말리고 있어 옷 태우는 거 아니야? 벌써 바지가랑이가다 탔는걸 응. 배고파 죽겠다고 보리밥에다 된장 비벼서 빨리 갖고 오래 그래, 가야지난갈 거야, 빨리 제가 갈 거야. 없어져도. 그럼 할아버진 순옥할머니랑 결혼 못하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가슴에 안으로 남아있단다 그러고 보니 내 한이 이엉겅기처럼 옹힌 것 같구나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될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미 독립운동을 했는데 무슨 독립운동가야 아니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독립이 된건 아니란다 그래요? 음, 그럼 아직 남북통일이 안 됐으니까 너희들이 남북통일을 이뤄낸다면 너희들이 독립운동가이고 또 그때야말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겠지. 근데 할아버지 그렇게 나라 위에 힘쓰셨는데 지금은 왜 폐지를 줍고 다니세요? <웃음> 그래 아이, 아이, 그건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된단다 <웃음> 얘들아 이제 그만 내려가자 어? 선생님께서 부르시네? <웃음> 할아버지 저희 집 갈게요 에이, 그래 다음에 만나면 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웃음> 얘들아 어? 빨리 내려와 야, 할아버지, 어서 가봐라 안녕히 그, 계세요 얘기하세요. 오냐 오냐 <웃음> 형 같이 가 에. <웃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아이고, 아이고 참뭔 별일이네 수우무기 <웃음> 수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시려 오직방복 기원하신대 다에 10시에 안중근 의사는 32세의 일기로 어머니가 손수 지어 보내온 새 옷으로 갈아입고 위순 감옥의 형장에서 순국하였고 사형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르빙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타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와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미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Oh